현재 깡통정세 상당히 위험합니다. 매매되는 금액이 2억 8천 전세금액이 기본적으로 다 2억 후반대에서 3억 초반 중반 후반까지 물려있어요. 그리고 매매 77건입니다. 이런 곳의 아파트 무조건 깡통정세 나중에 다 터집니다. 2023년 엄청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아 파트 가격 하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세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말씀 드렸죠 깡통 전세 확실하게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전세에 대한 뭐 내용들을 물어보는 분들은 일단 많이는 없는데 지금 이 분야 아파트 할인 때문에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전세 에 살고 있는데 전세가 만기 돼서 할인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깡통 전세가 어마어마히 많고 가격이 지금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예전 전세 가격에서 금액을 낮추든 아니면 임대인과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냥 만기가 남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tv 에 나오는 피해자가 될수 있다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재개발 때문에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엄청난 전화를 받았는데 항상 얘기를 해줘도 가리 늦게 전화와서 계약서 도장 찍고 나서 물어보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찬가지 전세 터지고 나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매매가 최고가가 4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지금 거래가 2억 8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예전 전세 금액들이 3억 8천에 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2억 8천 그리고 현재는 2억에 거래되었지만 실제 매매가격이 2억 8천까지 거래되었다면 적어도 2억 5천 2억 이상의 전세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2억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2억 5천 9천 3억 2천 3억 4천 3억 8천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다 터지고 나면은 아무한테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돼서 울어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뭔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한번 뒤돌아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뭐가 뭔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뭐 그런 얘기는 예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도 아 시세가 그냥 이런갑다. 아 금액이 하락했는갑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현재 내 주변에, 내측건에내 내 가족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현재 이런 상황이 처해 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내 채널을 구독하시고 보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없다면 천만다행이겠지만, 혹이나 있다면 빠른 대처를 해야 된다. 아니, 만기가 남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럼 만기가 남았으면 손해볼락 하면 그냥 손해보고 있으랍니까?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해 드리는가 하면 예전에 재개발 때문에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게 재개발 때문에 제가 돈 되는 것도 아니죠. 뭘 팔거나 분양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재개발 문의가 미친 듯이 왔었어요. 이 위치에 다 있는 아파트들은 현재 대부분 깡통 전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포항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포항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 대구가 워낙 크다보니까 지금 대구 자체에 깡통전세가 1위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구 마찬가지 제가 계속 시세 확인을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깡통전세가 많다 많다 얘기를 해드렸고 포항 같은 경우는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5억의 아파트인데 전세가 6억 7억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제 통계는 대구가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보니까 전국에서 깡통 전세율이 1등이다 미분양 1등에 깡통 전세율 1등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굳이 물을 필요도 없고요 집 앞에 가까운 부동산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시세 확인해 달려고 하고 그리고 뭐바카스 한번 사들고 가서 등기 하나 띠 달려고 해서 이거 상황이 어떤지 한번 확인 좀 해달라 세상에 공짜가 없죠 내 재산을 정액시키기 위하고 내 재산을 날리기 싫다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돈을 벌려거나 아니면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더 위험한 게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출이 대부분 없어야 되는 입장이고 대부분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앞에 선순위에 대출이 없이 바로 뭐 시세가 뭐 6억이다 6억 정도의 시세 의 아파트라면 5억 정도 아니면 4억, 4억 5천 정도 대부분 전세 거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전세 금액을 좀 올려 달라 그렇게 해서 정액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정액을 했다. 그 상황 속에서 기존 5억의 아파트의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뛰니까 정액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건저당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대출은 없었지만 은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돈이 필요해서 건저당을 받아놓고 다시 플러스 정액으로 뭐 1억을 더 정액해달라 아니면 5천만을 더 정액을 해달라. 이런 상황이면 더욱더 심각한 상태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들었지 싶은데 뭐 일반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세권 설정하는 돈이 아까워서 확정일자만 받아놨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실제 내가 거주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세권은 내가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발령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도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경매 진행을 할수 있는 이미 경매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입장에서 대처해야 될 것은 사실 뭐 만기가 남았다 임대기간이 남았다 뭐 그런 입장이라면 은 일단 주인한테 간을 한번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실제 전세 보증금을 줄수 있느냐 그리고 사실 지금 아파트의 빌라 사기 사건 서울 경기 쪽에 너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아니면 반전세로 좀 돌릴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한번 해서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는 분이 아니면 내 가족이 뭐 변호사인데 한번 확인해 보라 하더라 뭐 국세라든지 아니면 지방세라든지 이제 뭐압류돼 있는 게 있느냐 아니면 완납 증명서 확인을 한번 해달라 하더라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죠 서울 경기에 아파트 사기 사건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고 저조사도 마찬가지 유튜브에 지금 깡통전세가 엄청나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막연히 그냥 만기가 안 됐으니까 아, 나중에 돈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저는 참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더 중요한 것은 경매시장조차도 지금 상황이 아주 좋지 못하다. 뭐 영상도 제가 올려드렸지만 공매권도 기본적으로 1에서 4차까지 유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매도 기본적으로 2에서 3차 계속해서 유찰되고 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더 내리고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경매 기간이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이미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데 결국은 그 돈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경매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면 다른 쪽에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엄청나게 금액은 하락해서 경매가 낙찰이 될 건데 그런 상황을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 야 이거 사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번씩 통화를 하다보면 답답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모르면 가까운 부동산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뭐 저한테 전화해서 뭐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뭘 자꾸 물으려고 하지 마시고 바꿔서 한 박스 사들고 돈 많으면 됩니다 집 앞에 부동산 찾아가서 실제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하락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뭐제 영상만 유튜브만 아니면은 네이버 부동산 만 보시지 말고 실무를 하고 있는 분하고 직접 얘기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까지 부탁을 한번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을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리 분석도 부탁을 해보고 그리고 현재 전세 세를 놓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세가 나갈 것인지 그리고 전세 나가기는 나가는 지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늦게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 영상을 예전부터 쭉 보신 분들이면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저도 뭐 유튜브 썩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은 저보다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영상을 올려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 또제 말이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도 다른 부동산과 상의를 해보시고 관계자들과 물어도 보시고 시간이 나고 틈만 나면 부동산 다녀 보시라고 했죠. 돈을 벌고 싶은데 정말 노력을 안하면서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해서 돈을 벌고 아파트를 잘못 구입해서 몇 억씩, 몇 천만원씩 손해를 봐요. 그렇게 돈몇 천만원, 몇 억을 벌려면 평생 모아도 벌지 말지데 물론 뭐 돈을 잘 버는 분들은 또잘 벌지만 은 저도 예전에 벌 때는 몇 억씩 그래 쉽게 벌었습니다. 근데 까먹을 때 잠깐 까먹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투자는 아낌없이 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부동산 할 때도 실제, 뭐, 교차로 벼룩이할 때, 매일 심은 광고 낼 때, 150만원씩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광고 냈어요. 그거 다 뭡니까? 경비고,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로 돈을 벌었던, 아파트로 돈을, 손해를 받던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 집 앞에 나가면 늘린 게 부동산 아닙니까? 그런 부동산, 쭉쭉 다니 보시면 돼요. 적어도, 변호사는 상담 받으면, 기본적으로 5만원, 10만원, 업무사 상담받으면 기본적으로 5만원 10만원 그런데 부동산은 바하사한병사들고 가서 한 박스죠. 만원짜리, 8천짜리 그거 하나 사들고 가서 이것저것 좀 물어보면 원분신화에또 쉬운 얘기를 다 해줄 겁니다. 일반인들이 모르는 기본적인 상식은 대부분 알기 때문에 그 정도는 노력을 하셔야 안 되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뭔 얘기를 하다보면 제가 좀 답답해서 좀뭐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하고 통화를 했는 분들이 몇몇 계시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 재개발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하도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죠. 근데 재개발로 인해서 실제 뭐 제가 상담을 해주고 득이 된 것은 거의 없어요. 물론 그나마 많은 선물도 받긴 받았지만은 뭐 그런 분들하고는 아직 유대관계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은 단지 몇 천원짜리 커피 한잔 아니면은 뭐 만원짜리 바깥스 한 박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초코파이 정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뭘 하나 주면 받아 먹은 사람은 나름대로 또책임감을 가집니다. 뭐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성격마다 틀리겠지만은 그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입장에 대체해야될 부분들은 어느정도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미분양 1위가 대구고 인천 송도보다 아니면 포항보다 더 심각한 깡통전세는 대구였다. 그리고 현재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은 발빠른 대처를 하셔야 된다. 제가 뭐 교육하고 이런 거를 안 해봐서 말 주변이 좀없는 편인데 이게 또뭐 영상을 만들다 보면 말이 깨끗하게 좀안 나오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실제 만나서 얘기하면 시원시원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영상을, 말다, 말, 영상을 만들다 보면 말이 쭉쭉쭉쭉 안 나와요. 그러고 제가 뭐 편집을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올려놓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깨끗하지는 않지만 무슨 의미로 얘기를 하는지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